이곳은 초겨울 정도 때 어, 내년을 위해서 미리 밭갈이를 하겠다고 해서 땅을 뒤집어 두고 어, 흙을 조금 더 고르게 했던 곳인데요 가을이 끝나고 어,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면 겨울동안에 작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밭을 갈아 두면 얼마 전처럼 추위가 왔을 때 흙들이, 덩어리 흙들이 얼었다가 다시 이렇게 날이 풀리면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흙들이 제가 호미로도 엄청 두들기고 다른 세수랑이나 그런 것들로도 두들겨도 잘 부서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음, 추웠다가 녹었다를 반복하면서 저절로 흙들이 부스러지면서 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되나 밀착도가 굉장히 낮아지더라고요 어, 봄에 어, 땅작업을 할때 훨씬 더 쉽게 땅 호미질이나 어, 삽질 같은 게더 쉬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얼마 하지를 못했어요. 음, 그래서 봄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, 조금씩, 이렇게, 땅 작업을 더 계속 하겠습니다. 이곳은 작년 늦가을에 양파를, 양파모종을 심었었는데, 양파모종은 그래도 추운 겨울에도 잘 이겨내고 있는데, 옆에 지금 마늘도 이렇게 종자를 사서 심었었거든요. 근데 마늘들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도 안날 수가 있지? 하나라도 나면 좋을텐데 뭐가 잘못됐지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양파는 좀 자랐는데 요 마늘은 아. 이상하네 아, 이렇게 마늘 이렇게 심어뒀는데 뭐가 잘못됐지? 이렇게 마늘은 아직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좀더 기다려 보겠지만은 한두 달이 되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실패한 것 같아요. 혹시나 해서 집에서 그 마늘 종자를 샀던 걸로 어, 새싹 마늘을 한번 길러봤거든요. 근데 그때는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종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안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이 자리는 늦가을에 모종으로 심었던 봄똥이거든요. 이렇게 봄똥은 이 엄청난 추위에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초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아마 이 사이에도 이 추운데도 벌레들이 있나 봐요. 지금 봄똥 하나가 잎이 지금 어떤 거에 의해서 갈가 먹힘을 당했네요 뭐지? 벌레들도 추위를 이기고 어디인가 살아있나봐요 어, 이거 다 먹으면 안되는데 <웃음> 그리고 그 옆에는 봄동과 함께 늦가을에 심었던 상추 모종이거든요 어, 이 친구들도 이렇게 좀 크기는 작지만은 살아 있습니다. 여기도 창추. 좀 많이 추웠는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요. 그리고 그 옆을 보면은 어, 봄동은 여전히 아까 심었던 것처럼 같은 거라서 잘 살아있고요. 요 가운데는 적치커리가 가을동안에도 잘 자라더니 지금도 좀 색상이 변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초록색을 유지해주고 있어요. 그 옆은 청치커리 인데요. 요 청치커리도 좀 많이 추워서 어, 색상이 약간 노랗게, 노랗게 변한 것도 있지만은 추위에 생각보다 잘 견디네요. 그리고 여기는 가을 동안 맛있게 먹어준 상추. 가을 상추는 엄청난 추위가 오니까 이렇게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. 상추들도 종류에 따라서 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겨내는 정도가 다른가봐요. 가을 상추는 시들고, 겨울 상추는 아직 살아있어요. 이 자리는, 어, 레몬밤을 심어둔 자리인데요. 어, 초, 겨울쯤에 연마당, 주말주택 연마당을 넓히면서 위치를 바꿔두었던 것인데, 겨울이 다 돼가서 옮겨서,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보면은 잎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어요. 혹시나 겨울에 자리를 옮겨서 애들이 힘들어할까봐서 잎줄기는 잘라가지고 그 위를 덮어줬는데 이 정도면 봄이 되면 엄청 잘 자라줄 것 같아요. 레몬밤도 음, 추위에 생각보다 강하네요. 작년 여름에 쪽파 구분으로 해서 심었던 이 쪽파들이 겨울에도 어, 아직까지 약간의 초록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올해보다는 추위가 덜해서 굉장히 철옥을 많이 유지해서 중간중간에 잘라서 먹고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춥네요 그랬더니 이쪽 파들이 이 쪽파들이 점점 요 입줄기가 노랗게 변하면서 휘들고 있어요 아마 다시 봄이 오면은 기운을 차리고, 다시 새싹이 돋아나 줄것 같아요. 어차피 이 친구들이 힘들것 같아서, 몇 개는, 초록을 유지하고 있는 몇 개는 잘라서 반찬으로, 양념으로 해 먹어야겠어요. 지금 쪽파가 이만큼 살아 있습니다. 사실 저희 쪽파가 그 옆에까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연마당의 필수로 작업을 하면서 두둥광이 났거든요. 그래서 원래 심었던 범위의 절반만큼만 살아있어요. 이렇게.